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 한없는 능력과 크신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봄의 한가운데 따뜻한 햇볕과 들에 핀 꽃을 보게 하시며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